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살고 싶으신가요? 직사홍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전원마을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지금부터 이 타운하우스를 직접 답사해 볼 건데요. 아, 저라면 이 마을에 돈 주고 들어와 살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토지 가격은 제목과 썸네일에 표기해 두겠습니다. 그럼 한 바퀴 둘러볼까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오늘 돌아볼 신현초 인근 타운하우스를 보며 제가 내린 총평입니다 이지도좀 보세요 분당이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죠 이 정도면 분당 따라 강남까지도 하루 생활권이라 볼수 있죠 광주시 오포읍의 수많은 전원 마을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 마을을 선택한 이유 바로 이 막강한 초인프라 하지만 경사가 상당하죠 게다가 길도 좀 복잡한 것 같고요 이쯤에서 스물스물 몇 가지 궁금한 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있어봐 지하철도 근처에 있나 또 버스노선도 궁금해지네 초중학교는 근처에서 봤고 근데 더 중요한 것 여기 살면 고등학교는 분당 학군 가나 큰 병원이나 대형마트는 당연히 있겠지 근데 어디에 뭐가 있는 거지 그나저나 빌라가 너무 많은데 이건 뭐 어떻게 해 안되나? 어때요? 이 정도면 대략적인 마을 분위기는 파악되셨을 겁니다. 그럼 아까 떠올렸던 그 작은 질문들 직접 걸으면서 같이 확인해 보시죠. 본격적인 도보 여행 시작해 보시죠. 이 동네 교통편이요. 다른 타운하우스들 순식간에 오징어로 만들어버립니다. 하고 힙한 서현역까지 불과 6 k m 이정도면 거의 역세권 타운하우스라 볼수 있죠 버스는 어떨까요? 마을 아래 큰 도로 쪽으로 나가면 초인프라답게 정말 다양한 버스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바로 1150번 판교, 양재, 서초를 지나 무려 종로와 서울 역까지 올라가네요 하지만 2018년 오포우베 인구는 무려 10만명을 돌파했죠 출퇴근 때이 마을 도로 끔찍한 지옥으로 둔갑하니까요 미리부터 가고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초인프라마을에서 교통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학군이겠죠 초등학교는 800m 위치에 신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또 중학교는 1.3km 떨어진 신현중학교가 있고요 근데요 주변에 고등학교가 없네 여기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이 동네는 분당 학군을 적용받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늘어 근처에 신현중학교가 들어섰고 학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 멀리 광주광남고까지 갈뻔 했는데 <목소리> 저승길보다 먼 통학길 결사반대! 결사반대! 주민들의 이 한마디에 바로 꼬랑지를 내렸다는 현재 고등학교는 인근 분당 학군으로 진학 가능 바로 10에서 15분 사이 언덕 넘어 분당 대진고 또는 수내고로 등하교 할수 있겠네요 학생 자녀 있으신 분들 이 동네 오시면 일단 동네 주민분들께 큰절 한번 올려야겠습니다 <웃음> 병원이요? 이거 하나면 끝이죠 분당 서울대병원 여기 있습니다 큰 마트요? 이 정도면 될까요? 분당 이마트 여기 있네요 공원은 율동공원까지 충분히 운동 삼아 다닐만 하구요. 바람 좀 쏘이고 싶으면 여기 중앙공원까지, 오케이. 뭐 말만 하세요. 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초인프라 타운하우스의 특권. 바로 옆 동네 친구가 천당 밑에 있다는 그 분당 아닙니까? 이래서 친구 잘 둬야 한다니까요. <웃음>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 이 마을의 가장 큰 문제. 바로 이 난립한 빌라와 꼬여버린 도로 이미 매스컴을 통해 유명 인사가 된 난개발 대표주자가 바로 이 동네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되냐고요? 시차원에서 행정구역 분리, 지하차도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글쎄 쉽진 않아 보이네요 타운하우스로 이 지역을 고려 중이시라고요 그럼 이 부분 직접 현장에 와서 꼭 느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때요?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들어와 살고 싶으신가요? 저라면 어땠을까요? <웃음> 이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이 마을의 장단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단점은 이렇고요 그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